근로를 하는 이티제는 본인 업무를 인생일순위로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이티제의 연인은 본인이 후순위인 것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티제가 업무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티제의 표정관리가 잘 안되고 매우 예민해집니다. 자신의 업무성취도가 낮으면 강철 멘탈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 이티제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. 그 과정에서 예상 못한 이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장 붙잡는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. 이땐 이티제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시 청해 주시 사수내덕 j e y o u n g Sang y u l t o n g h a ISTJ wa yu i hon i n Shin Gohashi g i l g i 1 habneda ISTJ world membership A geed Hashi Myun a s e c r e t y o u n g Sang Bong Eunjung Fan Young Sang vlog a s m n Arjun total negage benefit y u l neuleul suit s u b n e d a Bichuk sang dan cardl u l click hageed h a j u s e y o